아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 웨이크메이크와 함께 올리브영 어, 유튜브 쇼핑 라이브를 방송을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서 같이 준비하는 갤러리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로맨의 카야피그 립밤 먼저 발라줬고요 이제 아드망의 보이스처 토너 패드 써줄게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방송할 때 화장 엄청 예쁘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방송 메이크업은 뭐가 다르냐고 또 화려한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방송용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렇게 토너 패드 먼저 쓸어주고 멤버드인 토너 사용해줄게요. 최대한 샵에서 갔다 온거 못지않게끔 예쁘게 봅시다. 원래는 영상 안 찍고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메모해놨던 메모장 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도 그냥 보면서 할게요. 아, 요거는 꿀팁인데 아드망 토너 패드 써주면 엄청 촉촉하게 에센스가 남기도 하고 토너를 이 토너 패드 위에다가 살짝 덜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킨 브러쉬에다가 덜어가지고 쓱쓱쓱 결 따라서 얇게 얇게 레이어링 해주듯이 흡수를 시켜주면 확실히 자극도 덜 되면서. 피부에 여러 겹 레이어링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약간 요즘에 입고 살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보면 뭐 3스킨, 5스킨, 7스킨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짜 좋긴 좋아. <웃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 그 방법이 진짜 좋았다. 얇게 얇게 레이어링 해주듯이 쌓아주는 방법. 크림은 다 써가는데 마몽드 블루 캐몬말 1 크림 써줄게요. 다 썼어, 다 썼어. 나오지가 않아. 스킨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얇게 펴 발라줄게요. 제가 베이스 상태가 쫀쫀해야지 방송할 때더잘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메이크업 샵도 안 가본 건 아니고 가봤는데 생각보다 스킨케어에 공을 잘 들인다는 라 느낌은 못 받았어요. 집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공들여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선크림은 토코보. 주루루 주루루 주루루 <웃음>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스킨 브러시는 아드만 거예요. 요즘에 후기들 달린 거 보면 어 스킨 브러시 쓰니까 진짜 좋아요 라는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역시 틀리지 않았어. <웃음> 역시 테스트 해보고 괜찮은 제품은 역시 역시야 역시. 오늘은 조명이 셀거 같아서 아워글라스 매베를 써줄게요. 브러시로 얇게. 펴라줍니다 여러분 이때 양 조절하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금 유분감이 돌것 같은 느낌이 들면 티슈로 한 번씩 이렇게 걷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그런 불필요한 양들이 한 번씩 걷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쿠션은 정샘물로 포인트만 올려줄게요 어차피 오늘 가면 또 시연을 해야되니까 시연을 안하는 이마, 턱 요런데만 살짝살짝 눌러줍니다 약간 요 중앙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저는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알게 된건데 제가 라이브가 생각보다 체질상 잘맞더라고요 내가 라이브를 즐기기도 하고 라이브가 재밌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소통을 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기 초창기까지만 했어도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웃음>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던 실시간 강의했던 그 경력이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넘어와서 일을 하는 약간 연장선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강사 일을 했을 때잘 맞기도 했었고 내가 아는 지식을 어,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라이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또는 나의 구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더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좋은 혜택으로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제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의미 없는 일은 없구나. 다 어떻게 서든지 도움이 된다 <웃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강사 일했던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나중에 교육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랑 음, 비슷하지 않을까 <웃음> 생각도 들고 뭐, 라이브 하기 전에 이렇게 브랜드 공부하고 제품 공부하는 게 재미있기도 한가 봐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바르다 보면 눈썹이 힘이 바짝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톰하고 <웃음> 힘을 빼듯이 완만하게 그려줄게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 집히는 대로 클리오 지금 사용하는 거는 얘는 피넛 브라운입니다 결 살려주는 용도로만 써줄게요 근데 본격적으로 눈메이크업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눈메이크업 웨이크메이크 방송이니까 컬러를 맞춰서 해볼까 싶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소다 코랄 블러링이고 약간 웜기가 많이 도는데 조금 오렌지 베이스가 느껴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캔디 코랄 블러링으로 살짝 더 핑크톤이 도는데 이게 오늘 약간 톤앤매너에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캔디 코랄 블러링 써볼게요 약간 흰기가 도는 핑크톤이라서 오 많이 올리면 안될것 같고 오, 살짝 유분기 잡아주는 용도 정도로만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쪽도 연결시켜서 발라볼게요 오 약간 흰기는 핑크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자 그리고 다음 컬러 좀 신중하게 써볼게요 어 조금 더 코랄 컬러가 느껴지는 이 아래 있는 쌍꺼풀 라인 안쪽에 만 약간 채도가 더 올라오고 명도가 더 진해진 느낌이라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선명해진 느낌 정도? 브라운 컬러랑 아까 사용했었던 핑크톤이랑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언더 쪽에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잘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음영 같은 느낌은 살짝 들어요.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도 뭔가 더이상 블렌딩을 할만한 컬러들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바로 그냥 제, 제일 짙은 컬러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웨이크메이크에서 컬러를 소프트하게 됐지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이거는 더툴랩의 233번 브러쉬입니다. 약간 이렇게 팁브러쉬로 생긴 친구고요. 약간 살구를 살짝 섞은 듯한 컬러감이고요. 이 컬러를 써줄 거예요. 애교살 아래쪽에. 지금 쓰는 컬러는 피카소의 722입니다. 애교살 라인 잡아줘야죠. 왜냐면 방송할 때는 이게 애교살이 그림자를 그리지 않으면 방송 자체에서 이게 뭔가 통으로 날아가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는 게더 효과적으로 보여져서 아예 잡아줄게요, 라인을. 라인을 또렷하게 내가 그렸던 라인 모양 그대로 맞춰가지고 다 잡아줄 거예요. 릴리바이레드의 로즈 벨벳 색상입니다. 인디약간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아이라인 섬세하게 그려주고요. 어, 어, 너무 간지러. 오늘도 속눈썹을 붙여 붙여 붙여 붙여 이거 115i입니다. 꼭빨갛게 붙일 필요는 없고 어차피 지금 붙인 속눈썹이 포인트가 될 거라서 각도만 잡아서 붙여주면 되고 자, 자세히 보면요 붙여준는 것도 있고 떼어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약간 밀도를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 부분은 어차피 말려 들어간 구간이니까 띄어서 붙여줘도 괜찮고 내가 집중해서 포인트 주는 곳에 딱 동공 가운데잖아요 동공 가운데만 밀도있게 첩첩첩첩 붙여주면 되는 거고 가운데 부분 다시 떼었다가 뒷부분만 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1mm 띄어서 하나씩 붙여주고 속눈썹 중간은 약간 비워뒀어요 짠 지금 쓰는 거는 에뛰드의 브라운입니다 뭉쳐 뭉쳐 빨리 자석처럼 끌어당겨 옆에 있는 애들끼리 붙게끔 뭉쳐주고 뭉쳐주고 뭉쳐주는 작업 안 그래도 지난번 영상에서 몰랑이 <웃음> 분들이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약간 좀 화려한 느낌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뭔가 컬러들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좀 미리보기가 될것 같은데 <웃음> 2호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살짝 보여서 보이. 게요 핑크톤이 살짝 도는 느낌이라서 오! 입술 볼륨감도 흘려주고 오늘 메인은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았던 컬러는 피핑 필링이라는 컬러인데 이건 쿨톤 분들이 바르기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약간 베이스처럼 쓸 컬러는 이거입니다. 이거 1호입니다. 1호도 고 제가 잘 쓰는 건데 마몽드의 헤어팡파